메모의 네? n 제곱이 네. a의 n 제곱이 래요 아, 그러면 네. 이 a는 저리 가야 되겠죠? 아오 네. a가 저리 가려면 a의 네. 그요그곱그 그그 곱해지는 거 있잖아요 지수가. 아 네. 아까 그 법칙 지수 법칙 중에 한개 쓰면은. 네. 네?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약분돼서 n 사라지거든요. 네. 일단 요 친구가 됐고요. 아 네. 그리고 네. 어 네모에 네 n 제곱이 네 a에 m 제곱이래요. 아 네. 그러면은 일단 m을 없애줘야 되죠. 아, 아. n을 없애줘야 되죠. 아 n을 없애줘야, 아, 네. 없애줘야 되니까. 네. N의 제곱근을 이렇게 해주고요. 네. 그 다음에, 요, 얘네가 이제 사라지면은, AM이 나와야 되는데, 내가 갖고 있는 건 AM. 그니까, 러 AM을 적어줘야겠죠? 아. 그러면, 이 친구랑, 이 친구랑, 같아져요. 아, 그렇군요. 아, 아하. 네네네. 안녕하세요. 건강하신영소 구독자 여러분.